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육계명의 본의에 대해서 먼저 봤고요. 육계명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그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아그 완전에까지 자라가는 것 골로세서 3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신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적인 인격으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명은 단순히 하나의 도덕률이 아니고 이 개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원래 목표하셨던 그 성품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도둑, 살인하지 않았다.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도덕률이겠죠. 주님의 계명은 철저히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누려가야 될 내용이 있는 거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의미를그딱 각인시킬 수 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웃이 이웃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홀대하는 거고 그 사람을 결국은 미워하는 거고 그 결, 결국은 그것을 회개해야 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이제 육계명이 그 많은 것 중에서 첫 번째가 그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을 <웃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태생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구분을 해요 외모로 저 사람의 가진 것, 학벌, 재산, 뭐그 그 외의 능력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하고 같이 사람의 가치판단을 해갖고 관계를 맺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가 외모는, 비록 뭐, 가진 것이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것이 이웃사랑의 첫 개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람, 자기 격에,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하고, 수준의 격, 저, 수준 이하의 사람들은 하대하고,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닥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살아간,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품격 있는 것, 상대적으로 좀 존중받기를 원하고,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런 걸 날마다 회개해요. 그런 걸다 내려놓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합니다. 공자 말에 뭐, 대접받기 싫은, 그, 그것을 이웃에게 하지 말아라. 대, 대접하지 말아라. 그런, 그런 상대적인 진리학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듯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무식한 사람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뭐, 그가 자유자고, 권세자라도 그렇습니다. <웃음> 아, 그러니까 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실 그, 그 죄악된 분노를 나타내지 않아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 지, 지정일 그 갖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그 감정을 싫어서 표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고고하게, 고상하게, 주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아주 고상하게 대해줬잖아요. 친구와 같이. 그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을, 이웃의 생명을 살찌우는 거예요. 이웃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거고, 이웃을, 이웃,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다른 사람을 쳐내는 일.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몰아버리고. 그거는 참 악한 겁니다. 그건 교묘한 악인데요, 그건. 그런, 그런, 그런 죄악된 분노를 그, 교묘하게 나타내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대가 잘못 가면 바로 갈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거룩한 분노죠. 그게 분노죠. 거기에 자기 감정을 싫지 않는 거죠. <웃음> 결코 죄를 다 용인해 가면서 이제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가 그, 미움에 대해서 또 봤는데요. 하지, 육계명을, 그, 육계명이 금하는 것, 미움. 세 번째가 이제 미움인데, 미움이 발전하면 살인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웃음> 사랑이,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은, 그 세상과 하나, 하늘,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잘 하셨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가 없다. 친구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기 격에 맞는 사람만 찾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수준이 그렇지 않은데 자기 격에 맞는 사람을 찾으니까 친구가 절대 없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 행복을 위에서 존재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 사랑을 람사 하는 사람은 자기는 없고 형제만 있어요. 자기는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모든 유익을, 참된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뭐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뭐 혼인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 이웃사랑은 하나님사랑과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아, 나는 하나님사랑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두길보기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사랑 아니에요? 철저히. 근데,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주님의 생명은 죄인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졌으면,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피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수세반이나, 뭐, 바울도 그랬지만, 뭐, 다른 모든 죄의 일꾼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악다구니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 속으로 화병을 쌓고, 자기를 자기로 대해주지 않는다고 화병을 쌓고, 그, 자기를 존중해주는 아부하는 사람한테는 아, 좋다고 하고, 자기를 표마하는 사람한테는 악다구니를 쓰고 하는 것은 참, 그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철저히 미움을 배격하고 어, <웃음> 자신을 들여가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 뭐 삶의 지혜를 공부하던 어, 언어를 공부하던 운동을 하던 다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그것을 할때그 그게 거기 안에서 보람이 있죠. 이웃 사랑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한 사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격에 맞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가니까 뭐가 못마땅해서 틀리고 저 교회가니까 뭐가 못마땅해서 그거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교회원으로서의 품격과 품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원되게 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원되게 그게 이웃에게 빛을 비추고 의의를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오히려 그런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밝게 빛나지더 험악한 세상에서 더 환하게 빛난다. <웃음> 그러니까, 뭐, 자기,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라는, 우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 사도가 처음 사역한 곳이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가서 산순교를 하게 되는데, <웃음> <웃음> 그 요한 사도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야 율법의 본의와 목적을 가르쳤을 거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알려 줬을 것이고, 언약의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과 경륜을 다 가르쳤을 것이에요. 그 구원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가게 했, 했겠지요. 그런 그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승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속에 살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어, 참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참된 교회 안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음. 요한 사도는 아무도 이런 두려운 데에 떨어지지 말도록 간곡한 심정으로권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움이 미움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미움을 버리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시 말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도가 됐다고 해가지고. 죄가 꿈틀거리지 않는 건 아니죠. 죄는 훌륭한 사도라도 그 어떤 위대한 사도라도 다 죄의 영향, 그 세상의 영향, 사단의 미혹의 그그 그 굴레 아래 있어요. 거기에 영원히 그 함몰되지 않지만 그그 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늘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은 속 사람, 그옛 사람으로 나,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절제하고, 그새 사람으로서 성향을 발휘하고 살려고 하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고. 아니, 멀쩡히 살았는데,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게 뭐, 뭔 말입니까? 원래, 사람의 <웃음> 본성이 뭐, 옛사람과 새사람이 양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 또 안에서 새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사람이 됐지만, 옛사람의 영향력은 있죠. 신학적으로 그게 영향력이라고 그러는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 그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 성신의 에, 법에 조, 준해서, 그걸 절제하고, 이저 물리치는 것입니다. <웃음> 훌륭한 사도라도 그런 것이에요. 죄인 중에 귀수라고 하고 <웃음> 내가 아까도 뭐 잠깐 저기 대화 중에 나눴는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아, 당신이 최고 사도야 누가 얘기했어도 그 작은 자라고 늘 표시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허메와 스스, 뭐, 헤르마스, 그 목자와 그 제우스처럼 대우하려고 하니까 옷을 찢고, 그, 고통스러워 했지 않습니까? 신처럼 모시려고 하니까. 그,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훌륭한 사도는 그렇습니다. 날마다 아까 뭐제 앞부분에 대해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고, 철저히 <웃음> 모든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고 죄악된 분노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움 대신 사랑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위로부터 난 자답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은 다 죄인들 아니에요 자기를 죄를 시인하는 죄인들 그러니까 그 연약과 결핍을 다 수용해 줄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과 결핍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주님 앞에 궁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궁유를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궁유를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웃음> 주님이 그 궁유를 베푸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저히 그, 뭐, 오리 가자 그러면 심미도 가고, 어, 겉옷 달라고 그러면, 네.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벗어주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른쪽 뺨 때리면, 어, 또 다른 쪽 뺨도 대, 대주고. 그러니까 절저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성향을 발휘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선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적인 선이 아니고,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그 선이라는 건 위로부터 난 선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신 선. 예수님도 그 선한 선생이요라고 와서 어 물어봤을 때그선한이은한 분밖에 없다고. 자신은 그 이제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선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구독사 안에서 아버지를 높이느라고. 그런 표현도 했어요. 예수님 쫓아 그랬는데 <웃음> 우리가 선을 쫓는다고 할 때는 철저히 위로부터는 하늘로부터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이 땅의 지혜와 덕이 아니 하늘의 지혜와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할수 없었던 사람이 하게 되니까 이게 그걸로 위로부터 난자라는 걸 확증하는 거 아닙니까? 확신하는 거죠. 네. 그리도를 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웃음>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위치에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구현하고 살아가게 됐는지 그런 걸 <웃음> 아,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대그 대해야 되고 또 이웃을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아, 거듭난 사람들은 어, 그리토의 인격을 발휘하는 사람이고 부활 생명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음,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것도 잘 알아야 돼. 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아무리 외, 외형적인 선행이라도 그건 악한 거예요. 어, 그럴 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서하는 것은 일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그런 어, 일반 은총 안에서 의 어떤 역할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뭐 그 좋은 재료가 결코 될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도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이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 외모로 사람 취하고 어, 사람을 어, <웃음> 하대해 가지고 상대를 미워하는 거죠. 살인하는 거고 쓸데없는 이제 열정을 내는 거고 하는 거. 그 그러니까 죄의 성격을 아는 사람은 절대 에, 이제 하나님을 거슬러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음. 자유하는 법의 정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히 사랑으로 어, 이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간다. 그래도 내가 뭐이 정도까지는 했으면 착하게 산거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없다임.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선을 그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선을 행할 수 있으니까 선을 행했다고 러면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선을 행했다고 러면 철저히 자기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거기 이어서 시기심에 대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미움은 종종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는데 이 부패한 본성은 자기 사랑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 사랑이 모든 사람이 나를, 나 하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나 하나만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스스로 자기 육신의 욕심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 못 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적어도 나처럼 못 되든지 아니면 나보다더 못한 상태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이런 마음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웃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내 생명의 가치. 는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주는데 있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참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 그것이 주께 받은 생명의 가치가 되는 거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하고 남보다 자기가 더 잘되어야 된다고 고집하고. 그렇게 안 되면, 남이 나보다 못하게 적어도, 남, 나만큼 못하게 되기를 바라고, 바라는 사람은, 살아서는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상 죽은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죽음에 내모는 사람입니다. 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욕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난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기, 여기는 게참 이기는 방법이에요. 음, <웃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괜히 꾸미는 게 아니고 자신의 실상을 참 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실상 얼마나 우리가 악한 사람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결국 그런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사울을 위해서는 뭐 천천, 다윗은 만만이니까 이게 벌써 비교가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그 온갖 금욕으로 자신을 아주 고상하게 갖고던 사람한테 귀속말로저 옆에 저, 절에 누가 당신보다 더 영성이 뛰어나다고 말을 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웃음> 다른 거는 다 결제하고 참아 하는데, 그거, 그 시드심 때문에, 그, 그냥 뒤집어집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 그렇다. 하나님의 종이며, 중신이며, 사회인 사람을 죽인인데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낭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이 자기 생명을 낭비한 거죠.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만이 이 시기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신학적으로는 죄책과 죄의 오염이라고 러는데 죄의 오염은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 그것은 옴삭살삭 못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선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지. 절대 그냥 그 생각하는 걸로 족하게 해요. 그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웃음> 이제 거기에 매여 있지만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 거기에 완전히 영원히 갇혀 있지 않다. 주의 생명의 성신의 법을 의지해서 그거를 그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죠. 주님이 그 은혜의 방도를 주셨으니까 생명 있는 자라면 당연히 은혜의 방도를 취해 가지고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형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옛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아내지 않니냐 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시기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람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도 이제 사람들이 실천 신학을 안 하니까 실천 신학의 그, 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행사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성,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자연스럽게, 신령하게, 자유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안 되는 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그 그런, 시, 저,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가 누려가자. 허다한 사람들이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그렇게 운동을 해도 되냐. 그건 개별적으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영원성 있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때가 되면 또 시기심이 나오는 거죠. <웃음>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거기에만 시기심을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예, 네,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지혜와 능력이 와야 돼요. 그게 말씀과 성신이에요. 그게 와야, 그게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알미니안이 되는 거죠. <웃음> 그러면, 그냥, 이게 또 외식하는, 알미니안들은 철저히 외식하지 않습니다. 속은 썩은 문들어져도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척 하는 거예요. 속에는 해골바가지가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무덤을 꾸며가지고 아름답게 해놓다. 그러니까 뭐, 본질에는 전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실의심을 벗는 길이 과연 뭔가? 우리 중에서 실의심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께서 은혜의 방도를 주신 걸 날마다 회개하며 그걸 이루 힘입어가야 지 그런 그런 외부에서 받은 사람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참된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시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복수심. 그래야 이제 살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계명이 그 많은 것을 범하지 아니하려면 이시기심과 더불어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 하는 마음도 나중에 사람을 그 죽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뒷담화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그렇다. 하면서 뒤에서는 저 인간이 뭐다 그렇지 하고 그 사람이 선, 선한 행실로 결과를 낸 것도 평화해 버리고 함부로 폄론하고 그런데 이게 죽이는 거예요 <웃음> 네, 그러면 사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항상 그, 그리도의 그 성향이 역동적으로 발휘되도록 그렇게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에서 자꾸 시기심이 나오고 미움이 발휘되고, 그냥 죄악된 분노가 나오고, 이렇게 회개는 하지 않고, 전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이 있고, 이런 사람, 진짜, 나중에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선, 뒷담화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12장, 13장에서 그리토 윤리에서 이 복수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가 그리토의 윤리를 어떻게 교훈해 나가는지를 살필 때 사도가 복수의 문제를 실로 중대하게 다루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원수가 피파하거든,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머리에 수을 싸는, 숱은 왜 싸놉니까?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 거죠. 숱이 불을 붙이는 용도잖아요. 심판의 용도로. 나는 선을 행하지만, 결국 그 악행하는 사람들의 심판을,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죽이지도 않고 남도 안 죽이는 거예요. <웃음> 사도의 교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한 지체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의 그 생명을. 살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토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토와 연합되게 해주신 까닭입니다 어느 날 주께서 내가 아직 죄인됐을 때 나를 그리토께 연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인 그리토 안에서 그 로마서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의인은 <웃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랬는데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거론하고요. 그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아,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선물로 주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의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받고, 그렇게 이제 아담 안에서 죽었었던 자인데 그리토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육장에 가서는 그리토와 생명의 연합을 세례로, 영적인 연합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생명의 영적인 연합을 해도 여전히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어서 원하는 성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8장에 가서는 생명의 성신의 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조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모습을 취해 가는데 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전의 과거의 이스라엘, 현재의 이스라엘 미래의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예를 그 보게 하시고 그 완전하고 완전하고 그 안전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해 나가는가 하는 걸 12장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 로마서가 우리가 벌써 97년도에 했는데 성경의 보석 반지라고 그러면 그 보석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서의 내용이 이신칭이를 받는 사람의 모든 신학과 삶이 거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상을 받아주셔서 그리토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토 안에서 받아주시고 복음 강서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토의 생명에 더욱 참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토의 윤리를 교훈하려고 할때 처음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변이라 말씀하신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면 우리는 한몸의 많은 지체들로서 각자 주신 은사를 발휘하여 직분과 소명을 통하여 그리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그 몸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도의 윤리는 결국 그리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도의 거룩한 사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도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쫓아서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언어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그 모든 것이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시기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잘 죄악된 분노도 없고, 정상한 회계를 하는 사람. <웃음> 참된 사랑을 구현하는 사람들. 사도는 그, 그, 그리도의 생명을 가장 잘 발휘하게 된 참전 원리가 뭔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그냥 인간적인, 어, 그런,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아주,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사랑한,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이죠. 이게 기부앤테이크의 사랑도 아니고요 저기, 인류에도 아니고 가족에도 아니고 자기에도 아니고 철저히 어, 하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음, 예, 이 거룩한 사랑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다고 해요. 붙잡는다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섬기면서 따르는 겁니다. 섬기면서 붙였다붙였다 그 굉장히 좋은 우리말이에요. 네. <웃음> 그 선을 붙잡는 것과, 이제, 그, 이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이제 같이 가는 것.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을 제가 잠깐 읽습니다.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응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프면 다 관리하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 아닌 다음에야 뭐 철저히 그 사랑을 보여주는 조,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웃음> 하나님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그 그 특징적인 면을 반영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랑을 하는 것처럼 이웃사랑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토의 윤리는 거룩한 사랑에서 시작해서 거룩한 사랑으로 끝납니다. 모든 준칙은 이 원리에서 나옵니다. 사도는 이렇게 사랑의 원리를 그리토 윤리를 직접 교훈하는 부분의 처음과 마지막에 분명히 밝히는데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문제도 처음과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끝에 특별히 복수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점 는 것과 짝을 이루는 주제라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단락이 원수가 는 문제를 다루는데 이 단락의 결론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결론의 말씀이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로마서 12장 13장의 구조를 다소 장황하게 언급해 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수의 문제는 거룩한 사랑으로 그리토의 생명을 발휘하는 삶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실천적 숙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해 나갈 때 사람이 부당한 대접을 조금 받거나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라도그 정의감의 불똥이 튀면 복수심이 불길처럼 피오르는 어 일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정당한 정의감이라도 이렇게 복수심으로 타오르기 쉽다면 악한 마음에서 복수심이 타오를 때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잊지도 않은 아리안족의 우수성에 도취해서 아리안족의 순결성을 위협한다는 근거로, 음. 아, 그, 위협한다는 근거 없는 핑계로 유대인을 수방, 수백만 명이나 명이, 음. 죽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독일인 슬라브족인 제 계르만족인데 근데 이 히틀러는 자기가 이제 아리안족이 어디에 살았냐면 중앙아시아에 살았어요. 아시아인데 하얀 사람들이. 아시아족 사람들인데 하얀 사람. <웃음> <웃음> 이건 자기네들이 그런 아리안족의 순혈이다. 유대인들이 그걸 방해한다 생각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히틀러의 대량 학살이나 우리가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여기고 되갚으려는 마음이나 다 끔찍한 악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악이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말 한마디와 아우슈비츠의 독가스 살인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지어 태초에 선한 창조 세계에서는 둘다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오직 사도의 교훈을 붙여, 쫓아서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데서만 곧 그리토의 생명을 살아내는 데서만 두려운 복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바니이 그랬던 거고요.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그 사무엘 마펫 그 평양 신학교 초대 교장이 그 조폭한테 그 두들겨 맞으면서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을 빌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조폭들이 회개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선으로 악을, 악을 이긴 방법 아니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거기 뭐,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오직 사도의 교훈을 쫓아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서만 곧그리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데에서만 이 두려운 복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리도의 거룩한 사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시기심도 마찬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그러면 이 사회를 다 허무는 겁니다 이 사회 안에서 존중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웃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설적이에요. 종이 되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주,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주님 나라 가서는 이제, 어, 이제, 말 속으로 가게 될, 될 판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을 헌신합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존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의, 그, 위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격분에 대한. <웃음> <웃음> 사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도 성경의 일부분만 차용해가지고 주장하는 그 그런 사상들 아닙니까? 민주주의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서 장로정치를 하는 거지만, <웃음> 민주주의가 정답은 아니거든. 공산주의가 성경에 융상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산주의처럼 하는 게아니 그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 하늘 나라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열매가 어, <웃음> 선한 열매가 생명을 살찌우는 열매가 나타나는. 그렇지 않으면 복수하는 거예요. 다 복수해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에 대한 복수. 그 캄보디아 킬링 필드 사건 아십니까? 그 파리에 가서 공산주의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 이제 사람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기 부르조아다 죽여버리고 지주들 다땅 뺏어갖고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이지 않. 우리는 시, 신정 신본주의를 신본주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결코 공산주의나 뭐 <웃음>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웃음> 과도한 격분 과도한 이라는 말은 뭐 에, 지나친 극단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격, 그런 격분과 마음을 흐트리는 염려들이 제의 육괴명에 금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격분보다는 과도한 그 감정 표출 혹은 격정이 더, 좀더 나은 번역일지 모르겠는데, 대유리 문답 증거 구절로 에베소드 4장 31절이 나와 있는데, 거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앞에서는 죄악된 분노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을지라도 과도할 경우에 육계명을 범하는데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격분, 죄악된 분노 이것은 죄악된 게 섞여 있는데 여기 여기 과도한 격분은 격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 지나치게 하는 면에서 이제 나쁜 거죠 에베소스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분은 죄악된 분노가 아니라 정당한 분노입니다 사도는 분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신자란 진리의 학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진리의 선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학생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신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이 진리에 거스르는 일을 아마 교회 안에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마땅히 진리로 가득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지체들이 스스로는 죄인인 까닭에 그렇지 못한 현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신자는 마음의 의분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어, 현실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태연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나, 정당한 분노라도 지나치면 죄를 짓는 데이르고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당연한 현실을 주님께 겸손히 의탁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정당한 분노라도 분노하는 동안은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자연이 내가 무엇을 하려는 그런 심정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 할때 죄를 지는 데 떨어질 것입니다 가령 교회에서 누가 마음이 조금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을 거슬러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화도 나죠 그럴 때 자기가 나서서 바로 잡으려는 마음이 자연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말씀을 변호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품게 되면 겸손히 말씀의 교훈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상대와 싸우려 할 것입니다. 경호를 따져갖고 이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싸우려는 태도를 취하면 내가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말한 상대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대한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말씀을 변호한다는 생각은 자기를 말씀보다 더 높이기 때문입니다. 높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스스로 진리되는 것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진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자증적인 진리라고 해요 신학적인 표현을 스스로 진리됨을 증명하는 진리다 그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행하셨으니까 그게 진리인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 말해놓고 실행치 않으면 어, 저 사람들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시 또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주님은 혹시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다 하시는 분입니다. 말한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다 진리됨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는 자증적인 진리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 진리를 전가의 보도로 사용해가지고, 내가 진리를 높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누가 진리를 높이냐 하고 나서면, 이게,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건방지게 침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를 잘못 평가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난 그러니까, 죄인이다. 내가 한 것은, 그러니까, 내게서 나온 의의는 다 하나님 거고, 내게서 나는 죄는 다내 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그게 솔직한 거잖아요. 그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미쁘다고 여겨, 여겨주시는 거죠, 손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앞에 그, 그, 그 <웃음> 날마다 회개하는 거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도한 과도한 그런 과도하게 분을 내지 않으려면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 나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다. 나는 율법의 심판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재판장으로 세워주다는데 스스로 재판장이 돼가지고 아주 그저기 뭐야 행사 교회 안에서 행사하는다는. 그건 착한 겁니다. 착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 명백한 이단과 싸울 때에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진히 나를 통하여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니다 내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아 나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스스로 이겨낼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그냥 입에 붙은 소리만 하는 거. 그리고 늘 생활은 자기 생활,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과도한 그 분노를 맨날 낼 수밖에 없는 사람. 네. 겸손한 불비하고 세상을 아유 참전 죄인입니다. 주님이 참 사람 되게 하셔서.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뿐이지. 참, 주님의 언약이 아니면 전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누가 나를 조금 높이려고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 그런 고백을 해야 맞다. 그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웃음> 예, 맨 매진 말을 봅니다. 염려의 사로잡힘에 소명을 이룰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내용. 이렇게 정당한 분노라도 지나치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명의 가치를 정당하게 대하지 못하는데 염려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흐트러질 때에도 육계명의 본위를 이루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구하며 는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된 신자죠. 자기 나라와 자기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 그것을 그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다. 우리의 소명과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과 직분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이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리토 안에서 이런 거룩한 사회를 이루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원에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를 알고 자기를 다 들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알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구현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진행하고 하루를 어, 마감하는 겁니다 음. 물론 인생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영광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하신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계명 계명의 육계명의 그 본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거는 데 사실 모든 계명이 다그 해당하는 거죠. 이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 뜻을 이루어서 거룩한 사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의미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보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일을 찾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일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형제들이 바른 인간의 모습을 취해 나갈 수 있게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기도 기도로 하고 후원하고 또 시간 나면 와서 돌아보고 권 권고하는 게또 신방하는 거잖아요 돌아보고 물론 어린 아이 때는 뭐 자기도 챙기기 어려운 있긴 하지만 이제 장성한 신자라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고귀한 소명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신자가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게 되면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염려를 덜어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시뿌리는비유에 가시떨기밭에 해당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함. 그 말씀을 듣는자의 마음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행위까지 나, 나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이야.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는 그리토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귀가 닳도록, 아니야, 못이 베끼도록 제가 말을 했을 텐데, 귀에 딱쟁이 가지도 그, 딱쟁이 져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 그, 딱쟁이 져야 그게 안 떨어지지, 사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삶의 목적, 존재의 가치가 없다. 열매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 깨닫는다는 게 열매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더해, 더해져야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록 깨닫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사명을 행하고 나가는 일이나 그리도의 지체로서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일이 일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저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걷지 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서 거룩한 사명을 행하고 나가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죽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남보다 잘 믿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시기심으로 공부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내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그거 아니에요 섬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성신을 의지하여 형제를 참으로 사랑해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나아가야겠다 오직 그리토로만 그런 데에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심정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육계명의 본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예, 그러려면 이제 겸손히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